신에게꼭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가족의 건강 누군가는 미래의 꿈 혹은 지금의 행복이 아닐까요? 저희 투에버 또한 오래전부터 상상하고 묵묵하게 지켜오고 있는 소중한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속 2000년 설립 후 오랜 시간 동안 스쳐 지나가는 단 한마디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동으로 달려왔습니다 약속에 미래는 행동이다 리빙 앤 비즈니스 투에버 대한민국 1%의 리빙 앤 비즈니스 기업 투에버 2000년 설립된 기업 투에버는 인터넷 속에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여 최고가 아니면 최초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유통구조의 혁신을 일으켜 왔습니다. 업계 최초 벤처기업 선정,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한국서비스경영 최우수상 수상 이러한 과정들이 밑거름이 되어 현재 생활소비가 곧 수익으로 전환되는 L&B n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그 가치를 입증받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내다보는 서비스 L&B 플랫폼 투에버는 L&B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여 소비 활동이 곧 수익 활동으로 전환되는 선순환 유통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소비 시 플랫폼 사에만 이익이 귀속되는 일반 플랫폼과는 다르게 고객은 소비를 통해 적극적인 보상을 받고 공급사는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받아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입니다. L&B 플랫폼의 핵심인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은 리빙 앤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고객은 보다 현명한 소비로 최대치의 보상을 받아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와 생산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탄생한 새로운 소비 형태의 최적화된 구조로서 소비 자체가 수익 창출이 되어 고객, 공급사, 플랫폼사 모두가 상생하게 됩니다. 품질 그 어떤 타협도 없다. 투에버는 적극적인 보상을 넘어 항상 최상의 상품만을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검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로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기업과 협력하여 독보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것만이 고객, 공급사 투에버 모두 동반성장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알고 있기에 투에버는 언제나 한결같이 멈추지 않고 다양하고 가치 있는 상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리빙 앤 비즈니스는 생활 소비를 곧 비즈니스의 기회로 만들어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줍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 어쩌면 두렵고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그 길을 걸어나가는 당신에게 투에버는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삶을 보다 의미있게 만들 것이란걸.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투에버는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약속의 미래는 행동이다. 리빙 앤 비즈니스 투에버